오늘 게임은요, 나라가 게임을 막 되게 잘하지는 못하잖아요. 근데 오늘 게임은 막 그런 현란한 컨트롤이 크게 필요 없는 게임이라고 해요.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히어로라는 게임입니다. 네, 마인크래프트는 좋아하는데 이 게임은 처음이에요. 처음, 처음, 처음. 그래픽이 너무 예뻐요, 막. 이런 초록색, 막 뭔가 뷰리복, 뭔가 환상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? 신기하시죠? 새로 만들기를 하면 되는 걸까요? 여러가지! 오 일단 머리 색깔만 봐서는 그쵸? 가장 나라스럽긴 한데 뷰 오징어 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! 오징오징! 오징오징오징! 오징, 오징. 너희들 같은 영웅이 나서야, 할때야 나라 영웅! 서두르렴! 주민들은 너희들이 필요해! 서둘러야겠네요! 뭔지 잘 모르겠지만 빌러보기좀 아, 아, 아, 아. 걸어다니면서 다리를 푸세요 아 다리를 풀어야 하는군요 우아 마우스로 조작을 하는 길찾기 마커를 따라가 현재 목표에 도달하세요? 음, 아날 때렸어! 아 나라가 때렸어 영상! 여기서 좀비들을 없애는 것이 용사 나라의 숙명이군요 얍! 얍! 아 뭔가 그래도 얘네는 좀비니까 죽이면서 죄책감이 없어요 일단 화살을 쏘세요 화살을 어떻게 쏘.. 아 이걸까요? 어? 아것이 아닌 것인가? 어? 아! 아! 마우스의 버튼 스포츠을를 누르니까 떼글떼글떼글떼글떼글 게임 재미있겠다 네 재미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와 얘는 누구? 아 나쁜놈? 아 이거죠 아 계속 나와 나쁜놈 아 좋다 레벨 업 후, 레벨이 오를때마다 획득하는 효과 부여 고 야잇 참고맨 가능할 있는데 효과부여하는 장비 아이템 어느거 할까요? 업그레드 어, 그래. 로비 소모품을 따로 들릴 확률이 증가한다고요? 마녀들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! 괜히 무서운 게 마녀는 조심하도록 해! 엄마, 엄마, 빨리 와봐! 엄마, 빨리 와봐! 저기 뭐가 완전 많아! 도저히 멍멍한다고? 아! 아! 너 하고 있지! 내가, 내가 뒤에서 어머 해줄게! 내가 뒤에서 어머 해줄게! 봐봐! 봤지? 내가! 아! 멍멍 잠깐만! 멍멍아 살아나봐멍멍살아나봐 30초쯤이야. 너한테 가야지. 어떻게 나 혼자 가겠니? 어서 와! 야! 야! 내가 뒤에서 가줄게, 뒤에서. 어? 아있는거겠거있는지거